자바스크립트에서 큰 숫자를 표현할 때천 단위를 언더바로 구분해보세요. 뉴메릭 세퍼레이터를 이용하면 큰 숫자의 가독성을 크게 높일 수 있어요. 이 기능은 파이썬, 자바, cc++과 같은 여러 언어에서도 지원합니다. 끝!